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MD, 브라비오 인증 턴시그널 그리고 슬라이딩 암네스트 장착입니다 호기형 모델인 더뉴 아반떼 MD용 테일램프를 장착중인 MD 초기형 차량입니다 멋지게 발광하는 LED 미등과 함께 방향지시등 역시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턴시그널 LED 방향지시등입니다 브라비오 LED 헤드라이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인증 튜닝 제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싱글 타입만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장착 가능한 차종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구 교체를 위해 아웃사이드 테일램프를 탈거 후 기존 턴시그널 전구를 제거합니다 탈거된 전구를 보면 싱글 타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비오 턴시그널을 장착합니다 단순히 전구교체만으로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면 매우 편리하겠지만 부하 매칭을 달아줘야 합니다 전력소모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깜빡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결 작업은 납땜으로 튼튼하게 결속하였으며 전기테이프와 면테이프로 감싸주었습니다 볼트를 이용해 차체에 고정시켜 고열에 대비하였고요 탈거했던 램프들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양쪽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할로겐 대비 빠른 반응 속도와 더불어 시인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트림을 장착 후 부하 매칭 저항과 간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트림과 거리를 두고 있어 접촉될 문제는 없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타입 턴시그널입니다. 합법 인증 튜닝 제품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차량 등록증에 부착 후 전상 등록과 함께 장착 사진 3장을 함께 첨부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현대 정품 슬라이딩 암레스트입니다 디자인이 소폭 다르며 높이도 기존 부품과 비교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암레스트가 앞으로 슬라이딩 되는 만큼 편안하게 팔을 고치할 수 있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공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암레스트 고정 볼트들을 풀어준 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의 모습입니다 탈거였던 백커버를 다시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순정품인 만큼 안정적으로 팔을 지지해주며 암네스트의 앞뒤 위치 조절을 할수 있어 사용자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품인 만큼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용할수록 자연스레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도 애프터블로우도 장착했는데요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 MD 브라비오 턴시그널 슬라이딩 암네스트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